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마이더스입니다.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어, 저 마이더스만의 강인데요강이에요취이 기울여서, 응. 꿀팁을 좀 전수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어, 일단 생방송 도중에 녹화를 하는 거라, 왼쪽에 나는 뉴비다 서있고한 번씩 생방송 놀러 와주시면은, 제가 정말 설명, 확 해드릴, 설명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은 제가 마우스패드 캠을 제손캠 하나 놨는데어 이게 쓸데없이 켜는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엄청난걸 보여드릴거예요 어 엄청날지 안할지는 여러분들 기준인데 어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공략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여기서 제가 무선 마우스를 쓰는 이유는 나타나고요 자 저는 진짜 모든 FPS 똑같다 생각해요 그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 이 프로가, 현 프로가, 뭐, 오버워치 현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 분이 FPS를 유독이 잘해요. 에이밍이 좋고, 판단력도 좋고. 근데, 다른 게임에 가면은, 다른 게임에서도 뭐, 프로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타 이상을 칩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대다수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고난 거다, 저거. 어, 저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어, 이런 말씀이 많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정답이 아니란는건 아니에요. 타고난 것도 있죠. 어, 타고난,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예전, 그 2년 전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임이든, 공부든 공부 종류 중에서 다양하잖아요 뭐 게임이든 춤이든 노래든 어? 뭐 예를 들어 뭐 레저 뭐 여가 이런 것든 등등 전부 다 그래서 노력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성과들이 많아요 결론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든 사고라는 것도 있지만 여튼간에 본인이 계속 사고 들어야 돼요 이 분야를 잘하고 싶으면 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어, 에이펙스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거, 이보 실드가 있어요. 이 이보 실드의 개념이, 이게 진짜, 이 실드가 나온 이후로, 오버워치라는, 아니, 오버워치가 시고 죄송해요. 비슷해서, 에이펙스라는 <웃음> 게임을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어, 이보 실드는, 끼고 나서, 이 하얀색 레벨의 실드라도, 끼고 나서 상대, 상대에게,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면, 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파밍 운을 좀 낮춘 거, 주, 낮춘 거니까요, 어찌보면. 네. 여러분들 막뭐 게임 시작하면 배틀로얄에서 흔히 말해서 파밍 운이 들어오서 아이템이, 아이템을 얼마 못얻어서 내가 쟤를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확률을 쭉 줄게 해준 게 저는 일부 이브 실드 개념이라고 봐요. 에이픽스는 다른 배틀로얄과 다르게는 한방 게임이 아니에요. 아. 딜을 잘 넣으면 한방게임이 될수도 있지만 어, 실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출하기 기회를 줍니다 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 또는 좀 길게 싸울 수 있는 기회 등등 이요 저는, 저는 첫번째로 어 에이펙스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거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사람이 각자 다 틀리잖아요 상향이 어, 고감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저감도를 선호한 사람이 있고 저같은 경우는 약간 저감도에서 고감도 사이입니다. 너무 고감도도 아니고 너무 저감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DPI를 제 DPI를 말씀해드려서 이걸 따라한다고 어, 거의 한 3-4년 파다보면은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막 프로분들 여쭤보시죠. 한 번씩.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이 모모씨 이거 혹시 DPI 어떤 거 쓰시나요? 어 참고는 될수 있겠지만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어, 이게 뭐냐? 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마다 어 손이 틀리기 때문에 또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감각이 틀려서 어 여러분들이 DPI를 찾아야 돼요. 그 기준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쐈을 때 이게 되게 편해야 돼요 진짜. 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달려가다가, 오른쪽이 저걸 봅니다. 잘 봐요. 오른쪽 저기 있죠? 시야각으로 봤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에임이 딱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이 느낌, 이 느낌. 또, 그니까, 러제 대충 이게 30도죠? 25도에 30도인데, 이 감각을 잘 익혀야 돼요. 진짜. 어, 이 감각을 정말 잘 익혀야 됩니다. 어, 진짜로. 이게 편해야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이거 진짜 개꿀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바꾸시는 거고요 좀 이제 보이신 분들은 진짜 좀 FPS에 관심이 많고 나는 FPS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만의 감도를 찾는다는 분들이 장비를 바꾸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 마우스 마우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게 제가 원래 유선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노선도 되고, 유선도 되는 겁니다. 뭐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떼볼게요. 잘 봐요. 아, 첫 번째 유선일 때. 아, 유선일 때 보여줘야겠다. 내가 뭘보여주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잘 봐요. 쭉 당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데까지. 마우스를. 아, 여기서부터. 안녕. 옮길게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이게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그러면 이 어... 보시면 제가 이 마우스가 이렇게 탁 걸려요. 어. 마우스 그줄 거치대가 있어서 그나마 좀 멀리까지 간 건데 걸립니다. 어. 이게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FPS 간혹가다 할때 거기 막 에어샷하 타고 막 그럴 때 마우스 에임이 엄청 돌아가잖아요. 예, 지금 보, 보, 보이시죠? 마우스 패드에 있는 제 손이 보이시죠? 이게 막 엄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카이를 높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뭐야 이거. 어... 자...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실 때, 이게 선이 줄 때문에 더못 가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알죠? 이런 경우, 잘 봐요.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더 빠를까요? 아, 빠르고 먹을 뭐 떠나서 안정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고정되었던 에임이 흐트러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에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지 움직,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 있어서 이거를 해버리면 은 본인이 고정했던 에이밍이 흐트러집니다. 이해가 시겠죠 근데 무선으로 하면 무선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쭉 가도 어틀 무선이니까 에임이 고정이 되죠. 그 자, 제, 지금, 마우스가 한참 뒤있는데도, 고정할 때 맞춰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FPS러들은, 로망이 있죠? 아, 이 게임 한번 들어가면, 쓰나 한번 내가 잘 쏠, 잘쏠 자신이 있다. 이런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스나이퍼. 좋아요. 아, 뭐 해줬냐. 이게 살상용 무기죠? 현, 실에서 보면은, 반발로 적을 한 번에 제압하는 그런 엄청난 살상을 가진, 살상력을 가진, 무기가 스나입니다. 일단, 센티널을 지금 가져왔는데, 음, 이, 현재 시즌, 오버워치에서, 아, 오버 에이펙스에서는, 어, 이버 실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스나로 상대방을 맞추기만 해도, 이브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유저분들이 라이플로 이버 실드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쓰나 유저가 좀 많아지면서, 이 쓰나로 이버 실드를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팀원이 있으면은, 이 팀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기부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팀원은 보라색 갑발을 입고, 저는 팀원 걸, 팀원꺼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또 있고 또 쏩니다.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 뭐 되겠죠? 힐안 맞췄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일단 스나이퍼 핵심이 팀원들한테 이버힐드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기부를 해줘요. 어. 에이픽스 과간에 설명드렸고 레전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에이픽스는 레전드가 여러가지 있어요. 로드헌운드 지브롤터, 라이프라인, 캐스파인더, 레이스, 방글로르, 포스틱, 미라지, 옥테인, 아스 크립토, 레버넌트, 로바, 램팔트, 호라이즌, 퓨즈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나올 바이키리가 있죠 여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레전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챔프인데 내가 내 스킬을 몰라. 아뭐 일반전 가면 모를 수는 있지. 근데 점차 이렇게 스킬을 계속 써가면서 이 캐릭터와 친해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 그러면서 아니, 캐릭터랑 친하지도 않은데 팀원들한테 어떤 버, 어떤 버프를 주고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친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키가 나오는 거예요. 주키가 뭐고? 내 부캐가 뭐인지 아 내가 메인이 옥테인에 강호구나 난 진짜 빠른 걸 좋아하구나 그럼 이걸 가는 거죠 그럼 승률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강호가다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팀원들 조합을 맞춰주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팀원들하고는 브리핑이 돼야 돼 브리핑 없이 그런 조합을 맞춰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눈치껏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맞춰줄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러다 터졌거든요. <웃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여튼, 뭐, 하나하나, 정보를 아시고 가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보여주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차피, 무릎게임이니까, 직접 에이펙스를 접하신 다음에, 챔프 하나하나, 레전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에이펙스도, 여러분들, 어, 아시다시피, 3인 큐플레이 스쿼드, 팀플레이죠. 팀플레이가 엄청 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주의자들, 니팀 어, 네 버려, 아시죠? <웃음> 그, 아실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음, 에이픽스은 팀원을 버리면은, 정말 버려야 될 상황에는 버려야 돼. 근데,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그 소리 있잖아요. 어, 전쟁에서, 실제, 실제 전쟁에서는, 어, 못난 아군 아군 아군은 나의 적이다 이런 소리 있데 맞는 말이고. 어 근데 내가 지금 중점을 말씀드리는 건 에펙은 일단은 팀킬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못난 아군은 못난 아군은 거의 없어요. 어 다만 좀 트롤하는 아군은 있을지 몰라도 팀킬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 안 되는 팀원이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샷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도 스킬이라도 잘 써달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파티를 권장하지만, 게임. <웃음> 좀 힘들어서, 솔플, 솔, 솔 랭이 힘들어. 어. 솔플이 힘들어서, 파티를 권장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가셔야될 건, 어, 진짜 팀원 잘 챙겨야 됩니다. 어. 네, 이 사람 궁극기, 이 사람 화력, 이 사람 수류탄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귀중해요 정말. 안 그래도 체력바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뭐, 레시기나, 레인보우 6시즈타르크프 이스케이프, 그리고도, 이하 게임스 어그펀투쇼 다운 또는 여러가지 한방짜리 그러니까 정말 해단 방임 끝나는 그런 게임 요소들은 혼자서 캐릭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어, 에이펙스는 팀플레이 요소가 강합니다 상당히 그렇다고 뭐 체력은 누가 넣고 이, 이 캐릭터가 너무 사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들이 염두 안 해도 되는데 어 진짜 시, 팀을 최대한 껴안고 가세요 진짜 답이 없고 팀원이 자기 버려달라 한다. 너 위험하니까 니가 가라. 그럴 땐 버려줘야지. 자, 냉정할 땐 냉정해주고, 잘 챙겨줘야 될땐잘 챙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저는 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마치고, 여러분들, 어, 혹시라도 댓글에 의견 같은 거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참고해서, 그점꼭 참고해서 2차 강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올렸고요. 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어, 저도 여러분들 의견, 피드백, 정말 집중적으로 받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어, 많은 분들 꼭, 꼭 사랑해주세요. 마이더스 어, t v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